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항등식.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웃음> 제가 이거 말 뜻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그러니까, 네.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에 네. 그, 아무 숫자나 넣어도 숫자, 그러니까, 3은 3이잖아 그러니까, 네.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무조건 같다 아, 근식. 그렇구나. 오, 선생님 되게 잘하시는것 같아요. 그, 네. 바로 안에 있는 거를 네. 영으로 만든 다음에 네, 네 그다음 괄호 음. 안에 있는 네. 음, 로 안에 있는 걸 영으로 만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아다네어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문제 문제 문제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약간 네. 인수분해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네. 그 가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양, 약간 홍콩 아, 네. 부분 같은 거를 하면은 가로가 생기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네. 가로 안에 있는 게 약간 아, 어, 네.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영을 하면은 네. 약간 A 하고 B 제가 구해야 되는 거 말고 약간 K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아, 그게, 네. 그게 나오는 걸또구 K를 구한다음에 그걸 또 그치게 되는 거. 아 그렇군요. 오, 네. 아 뭔가 그런 문제 본것 같아요. 아 네. 어.